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정영석입니다. 선화증권 제2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6강은 제5장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한 마지막 강의인데요. 뒷면 약관에 대한 나머지 남은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할 것은 위험물금제약관에서부터 위험물 금 위험물 금제품 약관에서부터 뭐 약관, 분할성 약관까지 어, 마,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물 금제품 약관인데요. 약관의 문호는 제12조 위험물 금제품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관로 A. 화주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한 신청이 있고 이것을 운송인이 서면으로 수락한때 하나, 하나의 운송인을 유해 위험 또는 위험성 있는 운송물의 운송을 운수한다 관로 B. 화주는 위험물의 성질을 운송물의 포장 및 용기의 외부에 뚜렷하고 지워지지 않게 표기 및 표시해야 하고 일체의 적용 법률 또는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 또는 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관로시 운송물이 적용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금지되고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운송인은 보상 없이 운송인의 재량으로 운송물을 무해화, 투하, 양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을 권려했다이 약관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상 운송계약은 송하인이 지정한 운송물을 운송인이 수령하여 선적적부 운송보관 양육하여 목적항에서 안전하게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입니다 운송계약의 성질상 운송인은 안전한 운송의 완성을 인수하는 반면 송하인은 운송하여야 할 운송물을 지정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통상적으로 선적할 수 있는 적법한 운송물을 실어야 하며 운송물의 성질 또는 특성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채 위험물을 실어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송화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운송하기에 적합한 물건이거나 운송물의 위험한 성질을 운송인이 알고 있거나 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일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위험물을 운송하지 않을 것을 묵시 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1924년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규칙과 상법은. 위험물의 처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 상법 800조 제1항은 이러한 운송물을 위법 험 선정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 선하증권의 위험물 금제품 약관은 상법 등이 규정한 위험물과 금제품에 대해 운송인의 처분권을 확인하는 약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문제는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냐데요 어, 위험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4조 6항에서 연소성, 폭발성 또는 위험성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요. 동규칙에서의 위험물의 개념을 물리적인 위험에 한정하여 커몬노상의 개념보다 좁게 해석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커몬노에서 확립된 판례와 학설상의 위험물의 개념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해석상으로도 완전히, 여전히 유효한 것인데요. 어, 좀더 넓게 본다는 것이죠. 이 영국 파일상 어, Dangerous라는 용어는 용수하기 쉬운, 폭발하기 쉬운 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동종 제한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보다 더 넓다는 겁니다. 어, His Still Minds 대 the, the Irwin s c r o e 사건에서 노엘 판사는 헤그 비즈비기 직제 4조 제6항은 본질적으로 위험물에만 적용되로 부 적절한 적부로 인한 위험물의 위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부상의 어떤 위험은 해당이 되지 않고, 우송물 자체의 위험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커먼로에서도 위험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적은 없으나,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설레나 재정법에서 위험물이라고 정의한 것들을 위험물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로 그 운송물이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위험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오늘날은 솔라스의 약과 IMDG코드에서 위험물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법으로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을 규정하며 위험물의 운송에 관하여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규칙이나 국내법 등에서 위험물로 규정한 것은 당연히 이곳에서 말하는 위험물인데 운송물 자체의 성질 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이 놓여져 있는 상황 전체에서 위험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입장입니다. 입장이 있는데, 영국 법인이, 법원이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례나 재정법에서 위험물이라고 정리한 것, 그 다음은 위험물 자체의 성질 뿐 아니고 그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위험물을 판단하려는 것인데, 어, 이두 번째 견해가 이종국법을 지지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어, 첫 번째 견해는 위험 운송물의 성질이 위험한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견해는 어, 운송물의 성질상 위험 한도뿐만 아니라 법령을 위, 위반했기 때문에 다른 화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또 선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물은는다 위험물로 보는 넓은 의미 광의 위험물입니다. 법령 위반 운송물은 수입금지품이나 전시금수품 마약 등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재품목을 운송하는, 운송에서 북한으로 가져간다든지, 북한에서 반출한다면, 이 선박은, 어, 유엔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선박이 나포나 압류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화물의 운송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선박도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화물은 위험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금수품을 선적하여 불법 항해를 하거나 처벌 또는 지연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운송물의 선적은 선체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험물을 선적하는 것과 비슷하게 취급입니다. 다음은 위험물 및 금제품 등은 이미 처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MDG 코드 등의 국제 규정이나 운송 구간 중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위험물이나 금제품으로 분류되는 운송물의 경우 송화인은사전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고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송화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전 신고하여 운송인 그성질를 알고 선접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물건이 선박 다른 운송물인 사람에게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양육, 파괴, 투하 또는 무해조치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운송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송인은 면책이 된다고 하는 약관이 위험물 및 금제품 등은 임의처분 약관인데요. 이 약관은 해이그 위치, 해이그 비스비 위치 제4조 6항, 상법 제800조 내지 제801조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인에게 인정되는 처분권을 이 약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다음은 운송물 인도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 13조에서 인도라는 제목하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관로에 의해한 것은 운송인의 인도지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언제라도 그가 지정한 어떤 장소에서도 운송물을 인도할 권리가 있다. 어, 관로이어떤 경우에도 운송인이 지정한 장소의 법률에 의해 운송물을 화주, 그 대리인 또는 하수급인 또는 그 가까이 당사자에게 인도할 때 운송인의 책임은 종료한다. 어, 이선화정권에 의거 세관 또는 기타 기관의 운송물을 인도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종료한다. 관로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운송물을 수령한 운송인은 선화정권 앞면에 기재된 개수의 컨테이너만 인도할 책임이 있고 컨테이너를 개방할 의무는 없다. 관로 컨테이너에 운송물을 운송인이 적입한 경우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개방하여 그 내용물 인도, 내용물을 인도해야 하고 운송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채로 인도할 의무는 없다. 관로 이 운송물 또는 포장물이 분명하고 잊기 쉽고 지워지지 않게 화인되어 있지 않으면 운송인은 화인의 의거 인도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 이 약관과 관련해서 어, 운송계약상 운송인이 책임 구간, 구간과 관련해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수령제서 인도지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운송인은 약정된 인도장소에서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와 인도지의 치리적 범위안의 관습적 또는 통상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그곳의 법령에 따라서 수하인 측의 운송물을 인도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정해진 기간 내 인도받아가지 않거나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거 세관 또는 기타 당국을 관할하에 인도된 것은 선화증권 소지인 또는 수화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송인의 책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입니다. 어, 송화인이 화물을 적입하고 보인한 상태 슈퍼스 로드 카운트앤드 시일로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수령한 경우 이것은 이제 부지약관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운송인은 약정 약, 약정 인도지에서 선화증권에 기재된 수량의 컨테이너만 인도하게 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내장품을 컨테이너로부터 분리하게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인도지에서 운송인이 당해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인도하면 되고 컨테이너째로 인도할 것을 인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운송인은 화인의 식별이 불량하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화인의 책임이 화주측에 있기 때문에 부실한 화인으로 인하여 인도인과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통지 및 제소 기간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관의 문호는 제 14조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통지 및 제소 약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관로에 운송했던 그 대리인에게 멸실 회선는 통지 및그 멸실 회선의계요를 운송물의 인도 장소에서 인도할 때에 서면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 운송물의 제거는 예선화증권에 명시된 대로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한 증거가 된다. 만약 멸실 훼손이 외관상 유명하지 않으면, 어, 인도 후 3일 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관로비,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만약 소리가 발견되었더라도 운송물 인도 후 또는 운송물이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운송인의 책임은 모두 면제됩니다. 발로시 화주와 해그 규칙, 비스비 규칙, 해상물건 운송법의 일반적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가 실제로 내륙 운송인의 관리 점유 또는 통제 기간 중에 발생했음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는 내륙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및테레피에 규정된 시험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운송인에게는 배상 책임에 대한 절대적 항경금이 발생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관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떤 하자가 발견되거나 인도되지 못하는 운송체험의 불리행 또는 불안전히 이인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통지기간과 제소기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운송물의 멸실위선에 대하여는 운송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운송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의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약관 문헌은 제 15조에서 손해 배상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로 A. 화주에게 운송물을 인도 또는 인도했어야 할 장소 또는 시기에 멸실, 훼손된 품목에 대해 운송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가액 이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법률이 허용하여 지급할 경우 이사라진 권에서의 운송인의 책임은 화주의 순송장가액 및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관로 B. 결과 손해 이윤 상실 비보상적 손해 징벌적 손해, 지연에 의한 일체의 손해, 시장상실, 가격파락 또는 화주가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에 대한 운송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약관의 의미는 운송인의 규책사이로 운송물이 늘실에서 연착되어 화주가 손해를 입게 되면 운송인은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운송물의 가액은 종류 때와 장소에 따라 각각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송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무엇으로 할것인가를 당사자 간에 미리 정해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먼저 운송물의 멸실을 훼손에 대해서는 운송물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 할날의 도착지가 있 일부 멸실된 훼손의 경우에는 인도 한날의 도착지가 있 또, 운송, 여기서 운송할 날이라는 것은, 운송물이 멸실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송계약이 연기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졌어야 했던 날, 또는 운송계약에 의하여 인도가 예정된 날이나 선하증권의 인도일자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날짜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물의 연착의 경우인데요. 운송물의 연착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해급규칙이나 해급비수 규칙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 상법은 운송물의 연착도 운송물의 멸실과 마찬가지로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 운송물의 연착은 멸실과는 달리 연착으로 인한 운송물 가액의 하락이 있을 경우 이를 손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도착한 날의 가입과 도착 예정일의 가입 사이 차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법은 운송물의 연착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지연을 연착으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해운관행상 운송물의 연착은 화주와 운송인이 인도일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의 운송인에게 일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관 문호는 제16조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제한이라고 어, 제목이 되어 있구요. 어, 관로 A.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어, 해이그 규칙, 비스비 규칙, 해상물건 운송법에 의거 손해배상 음, 책임은 제한된다 관로 B. 화주가 운송물의 선득및 가액을 선적전의 서면으로 신고하여 이 선화정권에 기재하고 적용 캘리프 규제를 받는 선급 조건이종과 운임이 아니면 운송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어, 어, 로마자 1. 작은 1해의규칙이 적용된 멸실회사에 대해 운송이늘 어떠한 경우에도 해의규칙이 적용하는 포장당 또는 단당 최소 허용한도를 초과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2. 미국 해상물건 운송법이 적용되면 운송이늘 어떠한 경우에도 운송물 또는 운송물과 관련된 모든 멸실회사에 대해 포장당 또는 운송물이 포장물로 선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습적 운임단미와5 0 0달러를 초과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이 조항은 선하정권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운송인은 선하정권의면책약관과 함께 운송물 소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을 삽입한 것인데 1924년 해이구 규칙이 발효한 이후에는 운송인 책임 제한액이 각국해상법상 평면적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일정금액으로 제한한다는 약관을 삽입한 것입니다. 아, 운송인의 책임 제한액은 1924년 헤이그 규칙, 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1978년 함부르크 규칙, 또 2008년 로텔담 규칙에서 각각 달리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 미국은 1936년 고사가 1924년 헤이그 규칙을 받아들였지만 포장당 미화 500달러를 책임 한도로 하면서 어, 1924년 헤이그 규칙보다는 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어, 책임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어, 하나의 협약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각 국가별로 책임한도 이걸 달리 규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하중권 발행국, 운송물의 선적항, 목적항, 인도지가 속해 있는 다양한 국가마다 모두 그 기준이 달라져서 선하중권에서 어느 한 국가의 법률이나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약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송인 책임자 약관에서는 헤이그롤즈, 해이그 비스비 롤즈, 코브사에 의거하여 제한된다고 기줍니다. 기재하며 강인복귀의 충돌에 의한 분쟁의 소지를 여기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공동해소및 특별 비용 약관인데요. 약관문호는 제17조에서 공동해소및 특별 비용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관로 A, 공동해소는 운송인이 지정한 손해 사정사가 지정한 통화로 1974년 요코엔토프 규칙에 의거 운송인이 선택한 한국 또는 장소에서 정산하고 진술하며 해결한다. 관로비, 화주는 운송물을 인도받기 전에 공동해손 분담금 청구에 따라 공동해손 협정서, 비분할 약정서, 공탁금 또는 보증장을 운송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관로시, 볼텍국제해운동맹이 승인한 뉴 제이슨 약관을 이 조항에 의해 이선화정권에 사입이킨다 관로비, 볼텍국제해운동맹이 채택한 바 상반과실 충돌약관을 이 조항에 의해서 이 선화증권에 섭입시킨다. 관론 2. 이 선화증권 중앙에서 예상하지 못한 특별 요금 또는 비용이 공동훼손으로 보전되지 않는 경우, 봐주는 운송물에 부과되는 모든 특별 요금 및 비용을 운송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동훼손 약관은 선박 및 적하의 공통의 해상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원으로서, 어, 상법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해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의 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 운임 및 적하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비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은 이규정이 의해서 어, 당사자가 상법과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은 자유롭, 자유롭습니다. 실제로는 요크 엔토프 규칙이 국내외의 용성계약서 선화 중권, 보험증권 등에서 보통거래약관으로서 거의 예외 없이 채용되고 있고 상법의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어, 공동회서은 훼손의 일종으로서 손해와 비용을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키는 제도인데요. 서기 3세기경 그리스 로드회법에서 처음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 로드회법에 의하면 선박과 적하의 공동용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의 도출 절단하든가 적하를 바다에 투하하고 이로 인해 위험을 면한 선박과 적하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분담하는 제도인데요. 제티슨도, 즉, 투하법이라고 알려졌는데, 로마법에 개수되어 해손을 부당이득과하는 법에 의해, 의하여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에 들어서는 선박과 적하의 소유자가 위험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합으로 해석 하기도 했고요. 게르만법에서는 위험 공동체 이론, 프랑스법에서는 부당이득 이론, 영국에서는 공정, 공공 질서 및 편의의 기초를 둔 것이라는 이유로움으로써 미국에서는 공동대리설로 설명함으로써 공동에서는 요건, 효력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각국의 법률이 달라서 해상기업의 실무에서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공동해손법을 통일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1860년 글라스보 회의 이후에 1864년 로크 회의를 거치면서 어, 1887년 엔토오프 회의에서 어, 회의를 거치고 1890년 리버풀 국제통일회의에서 요크 엔토오프 규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해운업자에게 널리 이용되었으나 그후 1903년 보완되고 어, 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1950년 요크 엔토오프 규칙이 CMI 주관하에 1974년 1 90년 9 1 94년 각각 개정이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규축은 국제협약도 아니고 세계적인 관습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해운업자 및 보험업자에 의하여 국제적인 보통거래약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실정법으로서의 해상법에 가름하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화정권의 공동훼손약관은 공동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훼손의 승립요건과 공동훼손 분담금의 정산이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라진권에는 1974년 요코 엔터오프 규칙, 1990년 요코 엔터오프 규칙 또는 94년 요코 엔터오프 규칙 중 어느 것을 따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관관실 충돌 약관인데요.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미해수 항해선 간에 수면에서 충돌하여 선박또는 선박에 내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해상법상 선박 충돌이라 선박항행의 기술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선박의 충돌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상방의 과실, 유무, 겸중의 판단이 매우 어렵고 또한 빈번한 선박 충돌로 인한 일정, 일적 손해로 매우 큰 점에서 상법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선박 충돌은 불법행위의 일종으로서 상방과실로 인한 충돌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선박 충돌에 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또, 일반 과실, 상반 과실, 도순사 과실로 각각 구분하여, 어, 불가항력 일반 과실, 도순사 과실로 인한 충돌의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주체나 책임의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어, 이 상반 과실 충돌의 경우에는 해기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해기 과실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까? 운송, 음성, 운송물 책임, 손해에 대해서. 그래서 어,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어, 된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국가는 1910년 선박 충돌에 관한 국제 협약을 어, 비준하거나 수용하고 있는데요. 이 협약은 어, 과실비례 원칙에 따라서 각선박측의 어, 과실비율에 따라서,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협약을 비준하거나 어, 수용하지 않고 판례법에 따르고 있는데 공룡불법행위에 대한 미국 판례법은 상반과실 충돌의 경우 과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양선박에 균등하게 과실을 배분해서 50대 50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선박과 B선박이 충돌했다고 가정할때 A선박과주는 B선박 소유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 100%를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A선박과주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B선박 소유자는 자기가 배상한 금액의 50%를 A선박의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1936년 포구사의 해기과실 면책 규정에 의하여 A선박의 소유자는 원래 A선박 화주에게는 면책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B선박 소유자의 구상권 행사로 인하여 자선화주에대하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1936년 포구사에서 규정한 해기과실 면책의 항병권을 상실하는 불리익을 받게 됩니다. 또, B선박 화주와 A선박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므로 인하여 B선박 소유자도 동일한 불리익을 입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선박 소유자들은 세화증권의 자선적재 화주는 충돌의 상대방 선박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자선선박 소유자는 자기가 부담한 한 운송물 손해의 50%를 화주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는 쌍방과실 충돌약관 보스토블링 s 어, 클리전을 어, 삽입하게 됩니다. 어, 타국적 선박의 소유자들도 미국적 선박과의 충돌에 대비하여 이 약관을 모두 선하증권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 비용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선하증권에는공동해선 약관에는 예상하지 못한 특별 요금 또는 비용이 공동해선으로 보존되지 않을 경우 어, 화주는 운송물에 부과된 모든 특별 요금 및 비용을 운송인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특별 비용 약관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항로 이탈 재량권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약관은 제18조에서 항로 이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건 운송 기간 중에 운송인이 취한 합리적 또는 관습적 조치는 항로 이탈이 되지 않는다. 특히 운송인이 위의 재량권 약관에 따라 취한 조치가 선박, 운송물, 어, 타운송물 또는 사업일반이 의도했던 이익을 위해 취해진 것이면 항로이탈을 구성하지 않는다. 항로이탈에 대한 화주의 손해배상청구는 항로이탈의 주장으로 인해 화주의 보험이 취소될 것을 조건으로한다 항로이탈로 책임제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지 않으면 운송인은 여전히 이의선화증권및 설정된 테이프상의 모든 특권 권리 및면책의 이익을 완전히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서 데에이션즉 항로이탈이라는 것은 운송계약상의 항로를 벗어나는 것, 이탈하는 것인데 선박이 해당 운송계약상의 항로를 이탈하는 계약체결 당시에 자신이 그 운송에서 기대하였던 위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해상운송계약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험자는 선박이나 운송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할 때 예정된 항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보험 인수 여부는 물론이고 인수한다면 그 보험료를 얼마로 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이탈해 버리면 자기가 보험 인수 당시에 평가했던 위험과 전혀 다른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어,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항로 이탈이 발생하면그 시점부터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아주 강한 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상법상 항로이탈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제 합법적 항로이탈로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경우로는 첫째 해상에서의 임명이나 재산의 부족 이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 어, 그 밖에 어,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항로이탈이 있었다는 것 두번째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해 보통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드는데요 항로이탈을 허용하는 사회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항로이탈을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직항의무 위반에 대한 효력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정당한 항로이탈이 있었을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항로이탈의 금지를 강학상 직항의무라고 부르는데 해그규칙, 해그, 해그 비즈비규칙이나 상법에서 직항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석상 인증되는 가한모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항로 이탈이 되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 계약상의 항로를 이탈해야 합니다. 계약상의 항로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계약상의 항로가 무엇인가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운송계약상 명시적으로 특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계약상의 항로이고 만약 항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선적항과 양육항간의 통상적이고 또한 관습상은 취항항로를 계약상의 항로로 보게 됩니다. 또 지리적 직항로가 통상적이고 또한 관습상의 항로로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항해상 또는 상업상의 그 밖에 어떤 이유로 직항로가 아닌 다른 항로를 취하고 있음이 입증되면 그 다른 항로가 통상적이고 또한 관습상의 항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의로 항로 이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항로후에 위반되는 항로 항료 이탈은 항로를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풍이 밀려서 또는 잘못된 나침반 때문에 의도하지 않고 항로를 이탈하였다면 여기서 말하는 항로이탈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정당한 항로이탈이 아니어야 됩니다 항로이탈이 있기는 하지만 항로이탈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경우에는 적법한 행위로서 계약위반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항로이탈로서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796조 8호에서는 이 명의나 재산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 그밖에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항로이탈을 유연척한다고 하며 정당한 항로이탈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무엇이 정당한 이유 있는 항로이탈인가에 대해서 는 스테글라인 대 어, 포스콜로 웡, 망고 사건에서 항소심의 그리어 판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바도가 어떤 반대도 하지 않을 만한 항로 이탈을 정당한 항로 이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영국 대부분의 아킴 판사는 선박 소유자 혹은 화주의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양자의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항로 이탈이 될수 있으며,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문송 계약의 조건과 모든 관계 당사들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그 항의를 책임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면 이러면 그러한 항로이탈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 있는 항로이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어, 이러한 논의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항로이탈의 개념을 부연 설명한 점은 있으나 여전히 추상적인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어찌되었건 정당한 이유 있는 항로이탈의 판단 여부는 개개사건마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할 사실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국 법원은 이개점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당한 이유 있는 항로이탈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근데 부당한 항로이탈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 정당한 항로이탈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 부당한 항로이탈 즉 직항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죠 어 항로이탈 약관은 그럼 유효하냐 대부분의 운송인은 예시된 것과 유사하게 항로 이탈 재량권 약관을 삽입해서 항로 이탈을 운송인이 필요할 때 임의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항로 이탈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 위반으로 이 약관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관 분할성 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에서 약관의 분할성이라는 제목에 관로의 이 선화증권의 조항은 분할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조항의 어느 부분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이라고 선언된 경우에도 다른 부분 또는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 관로비, 특히 이 선화증권의 어떤 조항이 적용 가능한 KB 규칙, 비스비 규칙, 해상 물건 운송법 또는 특정 태립와 어떤 범위에서 상충될 경우 그러한 조항은 상충된 범위까지는 무효이나그 이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선화증권의그증권의약관중 그 일부가 무효이거나 해그규칙, 해그, 해그 비실비규칙, 함부로크규칙, 로텔당규칙 등은 국제협약, 각국해상법, 해상운송법 등은 법률, 퇴립부에 저촉되는 경우는 해당 약관에 하나여 그 저촉되는 범위까지만 효력이 없고 다른 부분은 유효하다고 하는 약관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약관의 분할성, 즉 약관은 분할성 약관이라고 하는데 한 개의 약관에서도 그 조항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에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조항을, 약관을 둔 것입니다. 어, 오늘 강의에서는, 어, 뭐, 다음과 같은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약관 중 일부가 무효이거나 테리프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하나의그저촉되는 부분까지만 효력이 있고 다른 부분은 유효하다고 규정한 약관은 뭐, 1, 2, 3, 4의 약관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관분할생 약관이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제 어, 2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